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유저 패턴, 사용자 정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정해진 규칙 말고, 그렇죠? 무정형의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패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자 정의 패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 포지션을 잡아가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활용하셔도 되고, 포인트 또는 축. 또는 축, 반복,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카티아의 어떤 스케치, 패턴 기능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선 따라 패턴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이런 평면상에 있는 곡선뿐만 아니라, 곡면상에 있는 3차원적인 커브 따라서도 잘만 패턴이 되는데, 카티아는 왜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날리지웨어의저 뒤끝단에 있는 뭐, 딱히면 템플릿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구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 어, 유저 패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3차원적인 어떤 커브 따라서 패턴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얘를 잘 응용하신다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좀 제한이 있죠. 뭐죠? 어, 곡선은 공, 곡면은 곡면인데, 어, 양방향으로 다 휘어있는 건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하 휘어있고, 이, 이쪽 방향으로는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출하는 건데. 또 이거를 확대 발전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어, 이의의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공면 따라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패턴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은 케이스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응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결과물은 요네 번째에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원본이 패드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게 패턴한 결과입니다 유제 패턴의 결과인데 어떻습니까 뭐 선형도 아니고 원형도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성이 없이 지음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걸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유제 패턴 일단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죠 스케치를 활용하시는 게 있고 포인트 엑시 시스템 엑시 시스템 리피티션 기능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스케치부터 보겠습니다 어, 스케치 같은 경우도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유저의 패턴 안에서 스케치 작업을 또는 요건 누르셔야 스케치업을 작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면잡고 들어오면 이렇게 어, 포지션더 스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H축, V축을 잡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렇죠? 포지션더 스케치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축만 일단 방향을 바꾸고요. 포인트 가지고,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러 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 누르시고요. 포지션, 스케치 4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찍고, 오브젝트, 패드 1를 찍으면 지가 알아서 찾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얘 필요 없네. 그러면 이 분홍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안 찍힙니다. 포지션을 찍고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해제되는거 보이시죠 다시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스케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야너 포인트 아예 필요없다 지워버리면 걔도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에, 저, 스케치를 여러개 쓸수 있을까요 복수문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그래 스케치 한 다음에 이면 잡고 들어온 다음에 포인트 가지고요 요렇게 세개 만들었어요. 오케이. 어?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클로즈하고 일단 프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딸랑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는 동시에 두개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쓸 이유도 없겠죠.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왜냐, 뭐 스케치 안에다가 포인트 뭐,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요. 4번을 쓰던, 5번을 쓰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 예요 근데 왜 복주머니가 왜 있을까요? 스케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 스케치는 지우죠. 포인트라는지 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있죠? 들어오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활용해보자 복점을 일단 열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레이트 포인트. 자, 포인트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많은 방법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브상에, 또는 평면상에, 공면상에 부의 중심에 뭐 커브의 탄전시하게아 뭐. 상당히 좋아요 이 레퍼런스 엘리먼트 중에서 포인트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면을 만들어 보죠 저는 이면 잡고 요렇게 오케이 음 좋습니다 또 create 포인트 위에 평면 잡고 이미 위치에 클릭 하면 오케이 누르면 또 하나 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엔 옆면에다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create 포인트 옆면 클릭, 오케이 됐죠? 뒷면에도 해보겠습니다 크레이트 포인트 아, 일단 캔슬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크레이트 포인트 뒷면에다도 하고요 이번에 이메일 공간에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크레이트 포인트 면 찍고 바깥으로쭉 빼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아 제가 오케이 누르면 안되죠 여기다가 그런더 오브젝트에다가 패드 1를 찍어주면 되겠죠 프리뷰, 차이드라는 걸 보입니다 그렇죠? 자,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빈 공간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뭐 필레처리를 해놨는데, 빈 공간에다 필레처리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요 아래쪽 모서리에다가요. 자,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문제 안 보이시나요? 답 찾기도 있는데, <웃음> 문제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방향성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패드 2가 지금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어떻죠 지금 바닥에 점을 찍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높낮이도 달라지게 된 거죠. 왜 밑면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얘도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높이도안 맞고 방향성 제어도 안 되고 다만 포인트를 이용한다그러면 내가 3차원 음, 공간에다가 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방향성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네. 물론 새로 그리면 되죠. 사실은 새로 그리면 돼요. 근데 뭐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명령한 10개 써야 되는데 옆에 그리기 위해서 또 10개 쓰고 앞에 그리기 위해서 또 10개 쓰고 그러면 트리도 너무 복잡해지고 집이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도 못 가고 상당히 저 스트레스죠. 자 그럴 때 한번 여러분이 어떤 기능을 쓰냐면 유저 패턴을 보신다그러면 마우스 오러지 엑시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패드 값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50 정도로 하죠?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평면상에 이메일치에 꼭 찍겠습니다. 오케이. 자, 옆면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앞면에다가도 한번 이메위치에 클릭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3개 만들었어요. 자,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x c 스템은 아직까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 뒤편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스탠다드 방식으로 오리진, 원점, 축의 원점,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이, 이 축하고 똑같죠. 절대 잡히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단, current, 예, x c 노드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들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됐죠? 저는 이 XY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Z 방향으로 형상을 올릴 겁니다. 자, 옆에다가도 한번 축을 만들어 보죠. 자, 좀 이번에는 유로 방식으로 해보죠. 자, 요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이하고 똑같이 만들죠, 방향선. 그렇지만 저는 XY 면이, XY 요 XY 면이 실제 요 포인트가 있는 요 면이 있죠. 면에 달라붙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죠요런 방식은 X축, Y축, Z축 한번 여기다가 45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X축 자체가 회전 하는 거죠 축 자체가 회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축을 저는 마이너스 90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면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X, Y면이 요 면에 있는 거예요 형상의 면, 그래서 Z축이 그 면에 수직 방향이되니까 이렇게 출력 축을 돌린 겁니다 자 오케이 두번째거 만들어졌죠? 자, 세번째 하나 더 만들어보죠 여기도 유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찍고요 자 X축 90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도 90도 한번 돌려보죠 그럼 이렇게 X, Y면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각도를 살짝살짝 살짝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는 이제 더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휴 딜리트 삭제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왜냐, 이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잠시 저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하이드. 어딨나요? 하이드. 근데 포인트가 만약에 이렇게 떠성덤성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일일이 찾아서 하이드하기도 귀찮죠. 그럴 때는 툴에 하이드해보면, 올 포인트 하면 포인트만 다 숨겨집니다. 자, 그런 기능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리용 다운된 건 아니겠죠.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카티아는 웬만하면 다운 잘안 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포지션드 스케치로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XY면을 잡죠. 자, 원점 있죠. 원점은 커브 인터섹션으로 해서 Z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XY면이랑 Z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프로젝션 포인트 하셔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잘안 잡힙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 커버 인트섹션 z축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방향성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뭐 이거 좀 찝찝하다 그러면 패럴 툴 라인 하셔가지고 저는 이쪽 x축을 h축으로 쓰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들어오죠 자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 바깥쪽에 하나 그리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축의 원점 있죠 이 점이 축의 원점인지 확실치 않죠 그러면 갖다 댄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재 포인트 위치에서 있는 형상들이 쫙다 나열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엑시 스템 1이죠. 1의 원점. 맞습니다. 화살, 위쪽 화살표 또는 아래쪽 화살표 똑같아요. 여기 뜨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셔가지고, 엑시 스템 1의 원점, 음,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요점 찍고, 둘 사이에 일치 구석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네. 한 5정도로 주겠습니다 자빠져나오죠자그 다음에 어, 패드 여기 스케치 찍고요 자한 20정도 주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색깔도 바꿔볼까요? 분홍색 자 그런 다음에 유저 패턴을 써보자 여기다가 복점을 이어시고 네 축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축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축 찍고 또이축 찍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얘로 잡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형상이 XY면의 수직 투축 방향으로 형상이 향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얘도 XY면의 수직 방향으로 형상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 결국은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명령을 10번 쓰다 오르면 여기도 10번 써야 되고 또 여기도 10번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eep 스펙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저 패턴, 저 선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처럼 얘가 만들어지는 형상 정보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뭐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똑같겠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보죠.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스케치 한번 그려보죠. 이면 잡고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유저 패턴, 패턴, 포, 포지션은 이 스케치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는 얘를 찍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탑에서 한번 보시면, 형상의 정중앙점이 그 포인트를 차이드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뭐, 다각형이든 상관없이 다, 거죠. 그 면, 아랫면의 중심이 차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앵크라고 있죠. 이 앵크를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좀더 도움이 될 겁니다. 뭐앵커도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앵커를 만드실 수 있는데 어뭐요점이 차이 들어가고 싶다 요즘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그 점이 그렇죠 스케치 포인트를 차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쇼해 보죠 이렇게 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요 아래 모서리의 중앙점이 중간점이 여기 포인트 차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중간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미들 포인트 다시 아주 선의 중간점 음, 차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눌러보자. 아이고, 이게 뭐, 업데이트 사이클 뜨네요. 사이클 뜰이유 없는데. 일단 캔슬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찍고요. 여기다가는 포지션, 예 찍어주고요. 그 다음 앵커 포인트에다가는 마우스 오른쪽, 어, 미들 포인트, 여기를 찍겠습니다. 잘 차이 들어가죠? 아마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아마 제가 찍었나 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어떤, 음, 유저 패턴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이번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 이런 거, 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음, 이런 패턴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